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K7 프리미어 2.4 하이브리드 전륜 6속 미션홀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미션홀 온도를 확인합니다 아직 작업을 시작하기엔 온도가 높은 편이네요 팬을 이용해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배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 사용률를 배출합니다 신차 구입 후 8만 킬로 이상 주행 후 처음 배출하는 오일로 오일의 색이나 냄새 모두 좋진 않네요 고무를 댄후 차량을 기울여 최대한 많은 양의 오일을 배출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자성을 띄고 있어 메탈성 슬러지 또는 쇳조각을 포집하는데요 슬러지가 많은 편이긴 하나 큰 쇳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플러그를 세척한 후 재사용이 불과한 일회수 소모품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20년식 K7 프리미어 2.4 하이브리드의 전륜 육속자동변속기 오일 규격인 SP4를 만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오일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미션 오일 레벨링의 필요성 및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 변속 오일을 진행합니다 신유 순환 및 이온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으면 피단이 위치해 레벨링 작업을 시작하고요 이제부터 제조사가 의도하는 오일 용량을 맡을 차례입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 오일이 미량, 혹은 똑똑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교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7 프리미어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소량 샘플링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좌측은 기존 사용류이며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후폐기 되는 일회성 소모품들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더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K7 프리미어 미션을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